자,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창머리라고 하는데요. 맨 위쪽, 자, 주소창 뭐 아래쪽이나 주소창 위, 요런 곳을 창머리라고 하는데요. 자, 창머리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메뉴가 떠요. 자 여기에서 즐겨찾기 모음을 클릭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메뉴 모음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요 두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메뉴들이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 모음, 메뉴 모음 요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요창 머리에 마우스를 놓고 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봤을 때 이미 두 메뉴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위쪽을 자, 보시면 메뉴 모음을 체크했기 때문에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가 뜨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요렇게 생긴 자, 별 모양의 노란색 별 모양의 뭐 연두색 화살표인가요? 자, 저 모양이 즐겨찾기 버튼이에요. 즐겨찾기 만들기 버튼이거든요. 저게 딱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사이트 지금 현재 사이트, 지금 현재 위치의 사이트가 즐겨찾기 되는 거예요. 네이버죠. 자, 네이버를 즐겨찾기 하려면요. 네이버로 와서 자 메인 위에 주소창 보시면 네이버죠 자, 네이버에서 요 즐겨찾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자 그랬더니 방금 없던 네이버가 즐겨찾기가 생겼죠 자 이제부터는 네이버를 주소창에 치거나 뭐 다른 사이트에서 네이버를 검색해서 들어올 필요 없이 자, 네이버 가려면 여기 네이버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본인이 평소에 자주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를 다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국민은행 사이트를 뭐 나는 주로 이용한다. 주 어, 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다. 그러시면 뭐, 검색해서 국민은행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일단 국민은행 사이트까지 가야 돼요. 자, 국민은행 사이트까지 와야 되고요. 자, 국민은행 사이트에 왔으면 이제 즐겨찾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자, 요런 사이트들은 사이트 이름이 간단해서 다행히 짧게 잡히는데요. 자, 제가 운영하는 알마스터 연구소 카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즐겨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사이트 이름이 긴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사이트 주소를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만들어진 즐겨찾기 버튼에다가 자, 이름 바꾸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목, 너비, 사용자 지정. 자, 이걸로 짧은 제목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이름 바꾸기를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제목, 너비, 사용자 지정은 지금 긴 제목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짧은 제목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콘만 딱 나오게 하는 그런 아주 짧게 지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이름 바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로 와서, 좀 짧게, 알마 카페. 자, 기존 이름을 지우고, 알마 카페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름이 알마 카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버튼을 만들어 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